8만개가 넘은 카페시장에서 야, 카페를 좀 무인으로 하면 어떨까?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수 양입니다. 창업통의 블로그 브이킹 예, 이번 시간에는 야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슈가 되고 있는 창업 테마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인 창업입니다. 무인 점포 창업 무인 스토어 창업 요즘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 언택트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창업 시장에서도 무인 테마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 줄수 있는데요. 오늘은 야이 블로그를 중심으로 제가 최근에 올린 블로그를 중심으로 창업 시장의 무인 점포, 무인 창업 시장의 현주소를 예리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실까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무인점포 창업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무인점포 창업 이렇게 검색을 시작하면 비유 섹션의 첫 번째 뜨는 요 포스팅이 오늘 제가 아침에 직접 올렸던 요 무인점포 포스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보실까요? 창업 야 무인점포 창업 집중 분석이라는 테마인데요 야 사실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 무인점포, 무인스토어 이런 언택트 소비에 맞춘 창업의 형태 스타일도 정말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 최근에 저는 요 새로운 빅데이터 자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야, 이 무인점포 창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야. 월간 PC 검색 월간 모바일 검색에서 무인 창업 관련 그리고 무인 창업 관련 연관 검색어가 어떻게 검색되고 있는지를 랭키, 랭킹 키랭 데이터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 무인 카페, 두 번째는 무인 아이스크림 세 번째는 편의점도 있죠 요즘 무인 편의점 이 롯데월드 올라가면 직접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무인 편의점 뭐 무인 발급기, 그 다음에 뭐 무인 아이스크림 예제 창업통TV에도 한번 예,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요즘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시장 무인 아이스크림 플러스 무인 옛날 과게 이런 창업들 그리고 최근에 무인으로 하는 셀프 세차장 이 시스템도 요즘 시장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무인 밀키트, 무인 문구점 뭐 무인 점포 창업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가장 높은 것은 무인 카페 시장이라는 키워드가 전체 PC 모바일 검색에서 요즘 창업 관련 관심 이쌓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즘 저... 무인 점포 창업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코로나 시대에 무인 점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가장 리드했던 분야가 이 제가 한번 이 포스팅하고 업로드한 적도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플러스 세계 과자 점이었고요. 이 무인 아이스크림 외에도 뭐 이런 무인 카페나 무인 식당, 뭐 최근에는 무인 자판기, 무인 노래방, 뭐 무인 안마방까지 다양한 무인 테마, 무인 점포, 무인 스토어 창업 시장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무인 점포 관련한 이런 테마를 중심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무인 아이스크림에 대한 문의는 요즘 같은 이제 여름철을 앞두고 더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인 아이스크림 관련 쪽으로 보면 그 당시에 한 5천만원이면 창업할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화급지 1층 10평이면 총 투자 비용 한 5천만원 어떻게 보면, 점포 비용 2, 3천 이내면 가능하고, 나머지 한 2천만 원 남짓으로, 초도, 인테리어, 가맹비, 뭐, 이런 게할수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뭐, 이미 선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뭐, 500개 이상 지금, 가맹점을 오픈한 것 같고요. 다행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이 좀 받쳐주는 반면, 동절기 때는 아이스크림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이런,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신규 오픈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새로 오픈한 가게 괜찮을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 상권에서 무인 아이스크림을 오픈하려면 반드시 주변의 경쟁점포의 수익성을 따져보고 오픈해야 됩니다 즉야 우리 동네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없습니다 이제 이런 동네에는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저는 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이미 라이프,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이미 지금 성숙기 정점에 다다라 있는 이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 출점에 있는 점포의 수익성을 가져오지 않으면 신규 점포가 안정 수익을 가져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저는 무인 카페, 무인 카페 과연 요즘 시장 어떨까요? 저는 요 무인 카페 시장, 요즘 뭐 우리나라 카페 시장 이미 전국적으로 8만 개가 넘었지 않습니까? 8만 개가 넘은 카페 시장에서, 야, 카페를 좀 무인으로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언택트 시대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때 뭐 지하철 역에 보면 무인 자판기 많았잖아요 때문에 그 스타일로 무인 카페 운영하면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 무인 카페 시장을 놓고 보면 쉽게 얘기하면 무인 자판기 한 두대 정도 설치해 놓고 믹스 커피 자판기가 아니고 최근에 이런 무인 자판기는 원두 커피를 직접 양질의 커피를 내려주는 무인 카페가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잔도 뭐 이런 3, 400, 300원 4 400원이 아니라 한 잔에 1500원 이상 판매하는 이 정도의 이 무인 카페 전문점 많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만 뭐 1500원 2500원을 무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 야 우리 동네에는 사람이 직접 내려주는데도 한 잔에 900원 인데요 커피만 이런 브랜드 900원 이잖아요 아마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좀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제가 이 무인 카페 관련해서 직접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무인 카페를 제가 직접 방문을 했었거든요 야. 커피 자판기 커피 한잔 먹고 뭐 초콜릿 하나 천 원짜리 하나 먹고 뭐 이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껌도 있고요 보니까 어, 이거는 기차에서 많이 봤던 방식인데. 어, 번호를 눌러주세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천 원짜리 껌도 하나 샀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커피라든지 이걸 직접 먹을 수있고요 커피 머신이 두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휴지통 음, 너무 재밌습니다 야 앞으로 이 무인 카페, 무인 스토어, 무인 가게는 과연 어떤 아이템까지 생겨날 수 있을지 아마 2021년 소띠에는 이런 무인 테마들이 갈수록 더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다. 아메리카노 15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1800원, 나머지 라떼는 2400원에서 500원. 고속도로에 있는 원두커피 매장 맛과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관건은 무인 카페라고 싸지 않다. 요즘 뭐 저희 사무실 옆에는 990원짜리 커피도 있는데요 사람이 내려줍니다 물론 근데 여기는 1500원 무인카페 투자금액 사이드 측면에서 지금 이 기계 자체가 상당히 비슷수 있겠다 지금 아마 업체에 보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이 무인카페 기계 한 대가 거의 15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야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 이 정도에서 주인은 저녁시간에 와서 한번 정리해 주는군요 야, 근데 1층에 한 10평 정도 규모고, 딱 봐도 월세는 뭐 최소 200만원 가까이 되는 가게였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가게 같은 경우 보니까 한 잔에 한 2천원 내외, 한 잔에 한 2천원 내외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고요. 뭐 2,000원 커피가 100명 정도 하루에 이 무인 카페를 방문한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20만원 정도 매출이 되기 때문에 한달 기준으로 한 500만원 정도 매출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때 평일이었는데요. 야 하루에 100잔 파는 게녹록치 않겠다. 물론 상급지가 아니고 중하급지 1층에 이 무인 카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좀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즉, 무인 카페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고객들 입장에서 빨려 들어가고 싶은, 흡인력 있는 가게, 흡인력 있는 무인 카페 만들기가 상당히 관건이었는데 그 카페 같은 경우는 좀 그러지 못했다. 이런 게좀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과연 이 가게에 어느 정도 투자했을까 보니까 원두코피 자판기가 무려 1,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두 대면 3천만 원 아닙니까? 3천만 원, 두 대는. 그리고 시설 집계하면 그냥 점포 빼고 4, 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겠더라고요야 그러면 점포 비용까지 하면 여차하면 1억원 정도 투자 하겠구나 이 정도면 한달에 5-600 정도 올린다 그러면 그래도 뭐 반띵 하더라도 한달에 2-300은 떨어지니까 이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야 한달에 2-300 매출이겠는데 좀이 생각이 들었어요 2-300 매출 가지고는 야 월세 내고 나면 전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 이건 수다하다 맞지 않다 저 때문에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참 최근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로 시작되는 컨셉이기 때문에 저처럼 반드시 과연 이 무인 카페 직접 카운팅을 하면서라도 하루에 몇명 정도 평일 기준 주말 기준 몇명 정도 들어오는지를 좀 꼼꼼히 따지면서 수익성을 판단을 해야 된다 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 네, 뭐, 다른 뭐. 무인점포 아이템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뭐 무인 룸카페 요즘 창업박람회나 이런 데 가면 아마 많이 있을 텐데요 무인 룸카페 사업.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연인들의 연애 풍속도가 룸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저는 이 무인 룸카페도 있고 최근에 뭐 무인 식당 중에서 무인 쌀국수 같은 이런 가게도 생겨났습니다. 야, 쌀국수를 무인으로. 야, 이건 편의성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 한 소비자 입장에서 이 무인 쌀국수에 대한 구매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이건 좀 따져볼 문제입니다 최근에 뭐 무인 편의점 이런 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특히 일반 편의점도 예전에 볼런터리형 편의점처럼 적어도 새벽 시간대는 무인 형태로 운영하는 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편의점 창업자들의 행복지수를 좀 높이는 이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시설업 중에서 무인 빨래방 저 요즘 원투룸 상권의 최고 아이템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최적 아이템 문제는 빨래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기계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감 강가상각을 계산하면서 저는 투자 수익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과연 원금 투자를 100% 회수하는 투자금 회수기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해보고 오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요 무인점포 창업을 좀 정리를 하자면 무인점포는 코로나 시대에 수혜주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언택트 시장, 비대면 소비는 대중화됐다. 심지어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도 이 언택트 소비를 소비자들이 과감하게 중단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택트, 비대면이 갖는 편의성, 어 내지는 이런 편리함 이런 부분을 쉽게 떨쳐버리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무인 테마 특히 이 비대면 소비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점 코로나가 한창인 지금 시점부터 코로나 이후까지를 감안해서 언택트 시장을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과연 이 무인이 운영상의 편의성을 높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무인점포 같은 경우는 이런 도난으로 인한 로스율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인 시스템을 갖춤으로 인해서 투자금이 많아지는 거 궁극적으로는 이 투자금의 볼륨을 측정을 하고 투자원금 100%를 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꼼꼼하게 하면서 직접 무인점포시장을 녹화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무인점포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테마로 아마 확장, 팽창될 가능성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창업통의 블로그 브리핑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예, 창업통TV는 대한민국 창업자들의 행복가치를 위해서 늘 발로 뛰는 여러분들의 오른팔, 왼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